하나님의 말씀. 에. 시편 139장. 시편 130편. 편 1절에서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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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 뒤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세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잘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우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요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요 내가 세려갈지라도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갤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설론이가 전서 5장 23절 대살로미가 전서 5장 2 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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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는 영. 예. 아, 일부 때는 영과 혼의 움직임이라는 이 제목으로 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깊은 영의 교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갈 것인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새가정이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새가정이 오시는데 우리 또 성도들이 하도 신령해서 지금은 새가정들이 오는데 앞으로는 안수도 못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안수를 받고 싶어도 안수를 못 받을 정도로 부흥이 많이 되는 날이 온대요. 하면 크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시간 되면 머리 많이 들이미세요. 이렇게 웃는 소리를 해도 웃지도 않고 웃으려만 마스크로 봉하고 오늘은 세종시에서 어떤 가정에 오셨는데 그분이 또 교도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정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면 좀 크게 합시다 해보세요 주님의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왜? 귀신을 다루는 교회가 없으니까 왜? 사탄의 속생 사탄의 역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자, 대로니가에서 5장 23절에 주님이 제 이름하실 때까지 우리의 이영과 온 영과 우리 혼과 우리의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이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같이 봅시다. 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미래를 결정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나만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 속에 우리의 삶이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달하시는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통달할수 있도록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얄팍한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철 들고 연단받고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원한 부분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통달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매일의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미리도 내가 있는 현실과 같이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청만하면 영의 교류 속에 들어가고 영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성령의 임지를 경험하고 당의장실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진짜 영적인 그런 부분에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인임의기름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너무 늦으셨습니다. 불질의 책을 사인해서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믿습니까? 아멘 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기름 음 속에 성령의 불 속에 날마다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점점 식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날마다 보고 불 기둥을 날마다 보면서도 결정적일 때 무너졌어요. 왜?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선택인데 선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선택을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기름보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충만성령충만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임재 속에 기름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에 수도시 많있다 그랬죠 아까 10편 139편 읽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수히 많은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가자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어, 너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수천만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선택을 너무나 잘못했다 혼적인 선택을 했고 육적인 선택을 했고 혼과 육은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이 보이는 세상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영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다스리는데 실패했다. 내 혼을 가르키고 가르치고 내 육체를 가르치는데 실패했다. 혼과 육을 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내가 못한다, 할수 없다, 모험하기 싫다. 나는 성격이 이렇다, 나는 스타일이 이렇다 자꾸만 자기의 새로운 틀을, 육적인 틀을, 기질적인 틀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백성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손과 육으로만 단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뒤집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 구별이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분명한 신분계층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노인과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주의 신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막 무차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류의 가정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데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하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맞춤식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누구에게 가거라. 누가 올 것이다.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더러운 독충들이막 내려오니까 이걸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안 먹습니다. 다 먹어. 하나님이 그 맛인 것입니다. 율법도남 나왔습니다. 먹어. 내가 깨끗했다. 죄했다. 그래도 안 먹어. 못 먹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사도들도.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보시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래도 안 먹어. 깨닫는 게 짐승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권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와서 신신한 종두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버릇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네? 권넬료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 중에 환상이 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맞춤식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훈련의 사도가 아니고 성령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출입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 거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수준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저 사람은 낮은 레벨이다 낮은 레벨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유하게 역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고집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킵니다자 이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안가 실제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한다 수도 없는 말을 들었는데도 안 가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틀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려고 무진 노력을 하셨어 그래 율법을 뛰어넘으시려고 시도를 하셨어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왜? 혼과 육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혼과 인격이죠.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만지고, 접촉하고, 감각을 가지고, 촉각을 느끼고,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혼과 육이 결합 상품이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까맣게 모르고. 간간무소식이야 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실감나는 육체적인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국어, 수학, 산수, 뭐 바른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표현을 좀 길게 합니다 다양화시킵니다 수리 영역, 과학의 영역, 탐구 영역, 영역 영역은 어떤 범위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 표현합니다 을 내게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알든 모르든 그건 혼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고 육체의 영역이 있다. 네. 자 그런데 시편 139편에 저는 내가 안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패션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내 마음과 영혼의 움직임을 다 감지하신다 혼의 움직임, 육의 움직임, 육의 생각, 혼의 생각, 감정, 의지, 말 내가 뭘 먹을까, 뭘마까까지 하나님은 다 감지하신다 심지어는 내 영의 움직임까지 감지하신다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아신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세 가지 영역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영은 뭐냐? 영적인 영역에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혼은 정신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육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촉각 감각을 느끼는 이런 육적인 세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혼과 영이 이 세상과 접촉을 합니다. 혼과 영이 육신 안에서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감정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습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잘한 선택이든 못한 선택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과 영과 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몸은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데 정신은 정신대로 인격으로 역사하는데 진짜 우리의 자아는 뭐냐? 우리 영이거든요. 내 영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참된 자아가 뭐냐?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자 봅시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앞으로 살게 되는데,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향은 이 땅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가치보다 천국, 지옥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봐.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지만 서로 다른 움직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을 다 아시지만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먹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아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결국 선택할 때 잘못 선택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아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막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절대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너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너는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나 선택은 너가 했지만 나는 그것을 막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는 수도 없이 성령 충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감사 감사 믿음 믿음 주님 주님 그런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 선택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는 뭐와 같냐면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옷 하나 입어요 외출할 때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벗으면 육체가 나오잖아요 속에 육체 안에는 또 정말 중요한 장기와 세포와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고독과 같다 뒤에 나오는 몸은 혼과 같다 그 속에 있는 몸안의 장기들은 영혼과 같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갈수록 우리 안에 들어갈수록 중요한 기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옷 껍질 벗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것을 가르쳐주시고 이미 대가를 치러주셨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문제를 해결해줘? 누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천국간다 이걸 어떻게 알아? 평생의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과 감사와 긍정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모든 환경이 내게 어떻게요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어요. 유리한 환경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만들어집니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내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그 이제 참 바쁘게 생겼어요. 성전도 이전하고 종회 관련 일과 노회 관련 일과 우리 교회 또 사역하는 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으로 다 커버하고, 쥐아, 이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적으로 일을 조직과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무너지고, 너무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편하게 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행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금요일 날 아침 일찍 갔다가 또 오고 청주에서 또그 오경선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평생에 주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분이 영이 막 열어지셨대요. 영이 열어지면서 막 공중에 막 파리 때가 막 파글바글하고 개구리 때가 파글바글하고 얘기 귀신이 나타나서 막 울음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셨나 봐요. 그런데 또 어, 아쭈 그그 저기 홍문경 집사님 가정에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동규가 장례식장에 제가 갔을 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맞죠 가죠 저요. 드를 말씀하세요. 뭔데? 궁금한 게참 많아요. 뭔데? 프리메이슨요. 프리메이슨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이 현혹되지 말고 예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는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레마가 확오더래는 거예요 하주 레마가 왔대요 성령의 감동에확 와가지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분들한테 너무 세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홍경 집사님, 어경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의 구원 받기 위해서 저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해라 그랬더니, 아, 이분이 아버지가 감동하셨어. 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질 영접하고 따라가는, 따라하는 기도를 하고, 다른 자식들은 불교 믿는데, 어 집사님의 가정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부드러워. 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천국 가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크게 화날 경우 돌립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 이거 해 자식들이 부모님을 반드시 예수님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형제들 불교 믿는 거 제가 가서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빠가 눈치 많이 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내가 온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막 쳤나 봐 인터넷에 막 김용도 목사한 누구냐 김용뭐 어떤 데는 이단이라고 어떤 데는 신비자 어떤 뭐쪽쪽쪽 이미 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어떤 데는요. 가면은 나를 이상하게 벌레부터 파는 거야 별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랬어요. 자, 인천에서 온 김용도 목사입니다. 실례가 어, 안된다면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참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괜찮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아, 예, 목사님. 그러니까 홍집사님이 나한테 눈치 불것 같아서 그것까지 다 이제 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을 축복하옵소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아멘 하고. 네. 그러니까 또 천국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강원식 장로님부터 열받으셨어 왜? 아버지가 부산에 혼자 계시는데 자꾸만 전화해서 잘 있어라 잘 살아라 나는 간다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목사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데요 청주 갔다가 새벽에 왔어요 새벽 한시가 12시인가 그래서 권미연 집사님 그 가정에 바로 갑시다 부 내려가시나 토요일날 내려가시는데 가서 최대한으로 조심조심하면서 아버지를 말로 감동시켜야 합다 그래도 말로 감동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옛말을 하면서 부모의 공을 갚으려면 자식이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부모님이 신고 다니는 신발 밑창을 해드려도 그 공을 다못 갚는다 그런 말도 해라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나 얼마나 많이 두들려 패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도 얼마나 상처가 많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아버지 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하얘와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뭐 이렇게 뭐 칭찬하는 말만 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섬세하게 살펴라그 집에 뭐가 있나 없나 잘 봐라 세상에 가서 보니까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 떨어졌지 또 용돈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왜냐면그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잡전대로 가서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막 예수님을 영접, 영접으로 영접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아버지 정말 삶 눈물도 흘릴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자식이지만 또 돈을 주는데 네.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감동받지 않겠어요? 왜? 영혼이 중요하니까. 네. 영혼이 중요해요. 이렇게 영이 영 혼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함께 움직이는 것이 타락하기 전의 방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은혜스럽게 서로 지도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의 눈치를 보고 영이 정신과 육을 잘 인도해서 오늘은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괴롭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출입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하와야 아 보려면 예 내가 여기 있나? 이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타락 이전의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하나 돼서 공통분모로 같이 움직였어니근데 아담강과 제의를 지고 난 다음에 분열이 됐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타락하니까 육체가 육체대로 가고 정신은 정신대로 정신병이 들고 혼탁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영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영이 비면 어떻게 해요? 혼쪽으로 가게 되고 육쪽으로 가게 되고 혼과 육은 정력쪽으로 가게 되고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로마서한 장을 내면의 갈등을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싸운 것이다. 내 육은 세상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 싸운다고 랬어요 내면의 전쟁이 7장 내내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서 늘 순종하려고 정말 일을많했썼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완성시키러 오셨거든요. 자, 이 사도바울은 자기가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왜?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이라도 지켜야지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율법을 커하고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 밖에 없었어요 내 틀을 깨버린 것은 뭐냐? 내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수가성 생물과의물결론 여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이거 오라 이 사망의 옹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안 되니까 어떻게 코로나 전서로 넘어갑니다 방언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방언을 해야 되겠다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바리 고백이그 거예요 내가 방언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동달하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자기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방언하는 영으로 역사하니까, 방언기도로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나의 깊은 것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뭘로? 방언기도로. 비밀스러운 속사기보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방언기도로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라고. 그 방언 기도 안에 정신적인 영력도 들어가 있고 육신의 영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수 있도록 방언으로 막 하는 거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방언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영력에 참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방언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영역에 참여하려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자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고린도전서에 성령님은 통달하시는 형이시다 다 통달하셔 다 알게 하셔 지혜, 지식, 능력 행함, 미래, 현실 하나님이 다 통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감동하시고 사인하시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영으로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교제를 원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절대로 얄팍한 곳에서는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잘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계속 영적 깊음 속에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성령님께 달려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막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할때 감옥도가 움직이고 파울도 필리포 감옥에서 베드로도 감옥에서 잠을 자면서 막 찬양을 하고 깊은 잠을 자니까 감옥도가 움직이고 옹문이 막 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녀께서 알아서 감옥문을 막 열어버립니다 감옥문이 열어주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들 하나님이 충만하면 선택을 할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그 위험성이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이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의 훈련이 돼서 세상의 습관이 돼서 세상과 연결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감각을 느끼고 말하고 듣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만족을 얻고 세상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훨씬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혼을, 몸과 혼이, 육체와 혼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허락한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항상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노라. 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박는다 죄님 이렇게 될수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기신을 쫓아내도 내 혼과 육은 여전히 있고 내 혼과 육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다 보고 느끼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체와 혼대로 산 것을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허락하면 나에게도 스스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김 목사야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선택을 바로 해야 돼 그런 생각 먹으면 안돼 그런 마음 먹으면 안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돼 막말하면 안돼 누굴 미워하면 안돼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래야 용쟁을 선물로 받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봐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도를 받는 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경건하고 훈련하고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천국백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영이세계도 출입하라고 하나님과도 만나고 자 굳이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온금종을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관점을 잘못 관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없는 시대, 무죄 시대 아직 타락이 되지 않았는데 악을 구태여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마귀가 쑤시는 거야 하와이에게 하와이야 이랜동산 중앙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자꾸 지선을 바꾸는 거예요. 예. 자꾸 소수를 제공해요. 삐딱거려, 삐딱성을 타 예. 자꾸 그렇게 해서 악을, 악이 없고, 악을 모르는데, 자꾸 악이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악을 자꾸 집어넣고, 악을 알릴 필요가 있다. 악을 알릴 필요가 있다. 자꾸 이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기가.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와 같이 통해서 타락을 하니까 성곽을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음,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별을 하지만 선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섯 달러한두달러한한 달러 받은 정도 그렇잖아요. 네 영의 움직임이 있고 혼의 움직임이 있고 육의 움직임이 있는데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다섯 달러두 달러 받은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잖아요. 마음이 잘못되고 삐딱성을 타니까 우리 주인은 심주도 안 돼서 그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나를 통해서 생아파에 일하게 만들어서 자기 혼자 만면 배불리 산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참하게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해서 남겼는데 그것이 주인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건 너 거야 나는열 달란트 받아 나는네 달란트 받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설득해야 한다. 정신을 설득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설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하는 부분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잘안 돼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형식, 절차, 의식, 가치관, 민족성 이런 것을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 다 뛰어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는 민감한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파울처럼 파울은 나중에 이방인 사도로 가고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죄. 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는 일에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성의 개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동참하면 실제적인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자극을 받고 어떤 일에 자극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웃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유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슬픔, 눈물, 탄식, 회개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웃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맨날 고난 연단만 아니라 축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축복, 즐거움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 주님의 임지 기름 부음, 주님의 치료 오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듣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